아니 남자친구한테 많이 뭔가 벌써 잘못됐어. 여사친이 남자친구한테만 왜뭘 해? 내 남자인데? 여사친이 좀 이상한 여사친인데 이게? 미친형이네. <웃음> 자내 남자의 여사친이 거슬리는 순간 따단. 내 남자친구의 여사친이 거슬리는 순간 존재. 존재 자체로? 제가 또 이제 내 남자의 여사친이 거슬리는 순간 굉장히 많았거든요. 아 진짜? 본인 약간 질투가 많은 편인가요? 저 질투가 매우 많아요. 음... 저 진짜 그냥 미, 미쳐요. 저질투하신이에요 근데 이게 거슬리는 순간들이 딱 있어요. 아 이거 이거다. 오늘 뭘... 활약 한번 진짜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친이 땡땡땡땡 남친이 그 여사친 얘기할 때? 남친이 여사친 보러 간다 할 때? 남친이 여사친 데려다 줄 때? 정답! 남친이 먼저 여사친한테 전화할 때. 응. 아, 남친이 나보다 여사친 바뀐 걸잘알아보 때. 잠깐만 나 지금 좀 약간 좀 오는데? 늦게 오는데? 남친이 나와의 싸움에서 토라진 걸 여사친한테 말할 때. <웃음> 남친이 여사친이랑 얘기를 더 많이 할 때? 남친이 둘만의 이야기 여사친한테 할 때. 통화 중인데 여사친이랑 통화했었을 때. 남친이 새우 껍질 까줄 때? 남친이 여사친 생리주기라고했을 때. <웃음> 남친이 여사친 편들 때. 아 진짜? <웃음> 아니. 쉬... 이거 미친놈 아니야? 맞죠? 아니 완전 미친놈이지 이거! 여사친 편을 왜 들어줘! 이거 진짜 미친놈 아니야? 뭐 그럴만한 주제가 있나? 근데? 정치 얘기? <웃음> 그지 1번이야 2번이야 너못 뽑았어 애들한테 난 누구? 어? 어? 난그 근데... 사람 괜찮아? 아 그거지 얘, 아 얘가 <웃음> 정치를 안다니까! 아내여자친구중지 정치 진짜 몰라! <웃음> 아니, 어. 아니, 아, 네가 뭘 알아. 어 이러면 화나죠. 누구 편을 드는 거야, 지금? 서운하죠. 네. 그리고 당연히 나의 남친은 세상에 등 돌려도 내 편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여사친 편을 들어? 그렇죠. 지금 내가 옆에 있는데? 또, 아, 그게 아니라 도 시전. 아 그렇죠. 음.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면 되게 논리 정연한 척 시전. 맞아, 맞아. 아니, 논리적으로 봤을 때 지금 너가 취해서 그래 약간 이거 시전. 여친 입장에서는 남친이 여사친 편을 들면 은 나를 비하지 않더라도 응. 편을 안 들었다 주는 것 자체가 그쵸? 비하로 느껴질 수 있다. 아. 자두 번째 나보다 더 모모 한다? 나보다 더 여사친이 예쁘다고 한다. 나보다 더 많이 만난다. 나보다 더 여사친이 챙겨줄 때. 나보다 더 많이 여사친이랑 연락할 때. 그러니까 더라는 이, 이 말이 빠져야 될것 같아. 나보다 더뭘 하든 그냥 열받지 않을까? 나보다 더 스킨십이 많을 때. 어아 나보다 더 남자친구를 잘알 때. 와 진짜 나보다 더 남친에 대해 아는 척한다 아는 척이 포인트네. 어막 이런 거 있잖아요. 어 언니 정훈 오빠 이거 아메리카노 안 드시는데? 어 그냥 제거내거 뭐, 먹어? 하면서 막 내가 사온 건데. 시발. 와... 욕 나왔다. 어. <웃음> 두 번째에서 욕 나왔습니다, 여러분. 개빡치네요, 벌써부터. <웃음> <웃음> 그런 거죠. 이렇게, 야, 네 남자친구 고등학교 때뭐뭐뭐 뭐뭐 했었잖아. 뭐 이런 거다. 같이 밥을 먹어. 어. 접시가 이렇게 있어. 야, 내 앞에 콩나물 있고 여기에 뭐 고기가 있어. 어. 야, 너 고기도 좋아하잖아 하면서 이렇게 막바꾸지거 막 어. 하면. 근데 이건 약간 부정할 수가 없어. 연애 초반에는. 나도 아직 알아가는 중인데 그 여사친이 더잘 알고 있으면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진짜 열받을 것 같아. 어. 누나가 내여자 여친구고내 내 여사친이 있어. 어, 어. 누나가 막 김치찌개 먹을까 이러면 어. 얘가 나, 나, 나서서 나얘 김치 못 먹는 거 몰라? 와 진짜 그거 나 진짜 눈앞에서 부... 진짜 개빡친 거 같은데? 진짜 이거는? 성별을 바꿔서 내가 남친구 입장에서 남사친이 내여친한데그런다 생각하면 진짜 죽탱이 갈기고 싶어질 거 같은데? 다 <놀람> <놀람> <놀람> 여사친이 알고 보니 졸라 예쁘다. 여사친 알고 보니 전 여친. 최악이야. 죽이고 싶다. 아 이거 이거 화나는데? 아, 작가 열받아. 와, 개오바야. 이건 큰일 나. 이건 헤어질 껀덕지가 된다고 생각해. 이건 진짜 미친 거지. 전 이건 못 참아요. 앞에건 이해해 줄수 있거든. 아, 어, 이거 못 참지. 아, 요런 경우면은 요런 상황이 충분히 생길 수 있어. 아, 진 이번에 이었는데, 이었는데? 알고 보니 3번일 때. 이거는 어. 진짜 미치지. 아니, 어떤 어떤 그렇게 잘 알아요. 제... 아, 아니에요. 말안 왜... 안 했어. 싫어. <웃음> <웃음> 아! 이미 나한테 말을 했으면 괜찮아. 얘 나랑 사귀었던 친구인데 아 너무 옛날에 사귀어서 뭐 되게 맘남도 짧았고 사귄 것도 아니야 라고 하면은 내가 뭐, 오케이? 막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사귄 것도 아니야 시장이 너무 화나는 이유가 아니 기간이 어떻게 됐든 간에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좋아하는 감정이 있고 어떤 떠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손만 잡았대. 뽀뽀도 안 했대. 그걸 어떻게 믿어요? 보통 사귀기 전에 약간 그런 엑스에 대한 얘기를 조금씩 하잖아요. 뭐몇 명을 만났었는지 음. 뭐 텀이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뭐 만났던 사람인지 그런 거 알고 있는데 여사친 소개해줄게 하면서 왔는데 전 여친 그럼 딱그 얼굴을 보잖아요? 그러면 나랑 했던 밥을 쟤랑 먹었을 것 같고 나랑 했던 것들을 쟤랑 했을 것 같고 나랑 이렇게 어손 잡았을 건데 쟤랑도 잡았겠지 그 미친 듯한 상상이 피어나면서 그냥 진짜 남자친구한테 정이 똑 떨어질 것 같아요. 저는 이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아 진짜? 네. 너가 알아낸 거야? 제가 이제 썸 타시던 분이 있었는데, 오. 아, 되게 묘하게 거슬리는 분이 있었어요. 오. 인스타 댓글에는 하트 달고, 같은 또 이제 일하는 집단인 분, 여성분이었어가지고, 아, 되게 가까운 분이었나 보다 했는데, 사진을 봤는데 되게 벚꽃을 같이 봤는데, 누가 봐도 여자친구가 가 찍어준 것 같은 사진이 있잖아. 요 거기에 그 여성분이 댓글을 달았더라고. 아, 진짜 잘 나왔다. 누가 찍어는지잘 나왔네. 근데 내가 그 여성분 인스타를 들어가서 봤는데, 똑같은 장소에서 그 여성분이 또 이렇게 찍혀서 있는 거야. 와. 전 그때 알았죠. 그래서 물어봤죠. 혹시 이분이랑 사귀었었어? 아, 뭐 6년 정도 만났는데, 얘 진짜 친구야. 이래서 개빡쳤었어요. 근데 그걸 아, 말했으면 되는데, 왜 알고 왜, 왜 말을 안 하냐고. 아, 쪼금 아니, 말을 안 해! 우리의 생각으로는 헤어진 전 애인을 친구로 잘 지낼 수 없다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 상대방이 완전 나와의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땡이지 땡그 가치관은 그 가치관끼리 만나야 되거든 그럼 분명 전 여친이랑 만나면 분명 연애했을 때처럼 만나요 어, 분명. 맞아 맞아 친구여도 진짜 친구의 선이 아니란 말이야 뭘 할지 몰라요 어, 맞아 믿을 수 없어 친구도 못 믿는 판에 전 여친이었던 여사친? 꺼지세요 자, 아, 내용불문? 아, 내용불문? 내용불문? 내용 불문. 그냥 자기가 하고 있는 걸 사진 다 찍어서 보내는 거야. 카톡으로. 내용불문 여사친 얘기만 할 때. 내용불만 하고 연락하는 게 계속 불 때. 내용불문 여사친 얘기 나올 때. 내용불문 여사친한테 먼저 물어볼 때. 하트 이모티콘 이달 날아올 때. 사진 받을 때? 셀카 받을 때? 내용불문 여사친이 먼저 선톡할 때? 아... 아... 안 돼! 멈춰! 아이씨. 아니, 뭐야 이게? <웃음> 이씨... 야, 이거 <이것도> 또 너가 시켰어? <웃음> 아니, 나... <웃음> 내용불문선또 이거 좀 화나죠. 아, 나는 뭐 카톡은 할수 있는데 너무 자주 하는 거는 거슬리긴 해요. 뭔 선톡이야. 진짜 그냥 카톡 자체도 하지... 아.. 전 아, 내용 다 봐야 돼요. 이만큼의 껀덕지가 있었는지 그걸 진짜 답장을 안 하고 못 넘어가야 그 아이템이 아. 있었는지 진짜 아무 상관 없는데 그막 연락하는 거 있지. 남사친, 여사친들은 탑재되어야 되는 게 남사친, 여사친이라면 연락을 많이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있을 때. 왜 말씀 못 하시죠? 아 저는 연락은 자주 해요, 친구들이랑. <웃음> 다음, 다음 거 넘어가시죠. 네, 이거는 할말한 애인 있는 사람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답! 여사친이 남자친구한테만 인스타 댓글을 할 때? 같이 만났을 때 남자친구한테만 이야기할 때. 이거 한테 많이좀 미친 거 아니야? 이거 또 누가 정했어? 아니 남자친구한테많이 뭔가 벌써 잘못됐어. 여사친이 남자친구한테만 왜뭘 해? 내남자인데 여사친이 좀 이상한 여사친인데 이게? 미친 년이네 <웃음> 남자친구한테만 키스할 때 아. 셋이 같이인데 남자친구한테만 말걸때 둘이 아는 얘기만 할때 정답 천만 을때 남자친구한테만 인사할 때 하이. 하이! 어 사라졌어! 야! 나안 보여? 저안 보이세요? <웃음> 야 오랜만이다! 아니, 여기 사람 있는데 그냥 오랜만이다! 얘, 얘 누구야? 누구? 그러면서 이제 남자친구 이제 아는 척더 하고 아니 막 <웃음> 여자 있는데 야너 이런 스타일이었어? 나 아니었잖아! 와 어, 진짜 근데, 개 짜증날 것 같아! 여자친구 알고 보니 전 여친이야! 아. 이런 거그 그 플러스 이것까지 해야 돼어정은잘 지냈어? 아, 아, 아 안녕하세요 아 근데 있잖아 아. 어제 잘 들어갔어? 아씨 아. 갑자기 인사 대충 하고 갑자기 우리들끼리만 아는 추억 얘기할 때너 연기 되게 잘했다 방금 어 안녕하세요 할때 눈을 할때 그냥 낯선 사람 보는 듯 했어. 어, 안녕하세요. 오, 아, 정말. 오. 진짜 죽고 싶다. 그냥 만나지 마. 그냥. <웃음> 아, 셋이도 왜 봐. 만나, 만나지 마. 너무 하시죠. 여자 친구를 세운다. 뭘 세우죠? 네. <웃음> <웃음> 셋이서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여자 친구를 맨 도로 쪽에 세우는 거야. 안 좋은 상황일 때만 여자친구를 앞에 세운다. 정답.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여자친구를 처음처럼 제니 광고 사진 쪽에 세운다. 그러니까 비교하게. 와... 옛날에 따지금 서른 이간판 쪽에 세운다. 인생네컷 찍을 때 여자친구를 맨 앞에 세운다. 원근법. 아, 아... 저희 다 같이 사진 찍어요. 언니, 언니가 들어주시면 안 돼요? <웃음> 여사친이 여자친구를 바라보며 엄지를 치켜세운다. <웃음> 언니 진짜 짱이에요 진짜 대박이에요 약간 여우짓이라고 하잖아 아 진짜요? 어, 별것도, 아닌... 별것도 아닌데 막 치킨 세운다 남친과 떡하니 앞에 있는데 취한 여자친구 <웃음> 보내려고 택시를 세운다 <웃음> 야 <웃음> 언니 많이 취했네. 언니 너무 많이 취했다. 택시 태우고 보내자. <웃음> 택시! <웃음> 언니 잘 가요. 집물려안세우세요 <웃음> 야, 우리들이 한잔더 하자. 어 <웃음> 이거 개걸 쓸릴 것 같은데? 여자친구를 낮추고 여자친구를 치켜세운다. 아, 오케이! 은근슬쩍 여자친구를 아, 낮추고 본인을 세운다? 아, 너무 어렵다. 죽고 싶구나. 이거 주고 싶은 거예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어, 아, 예시를 한번 해보자 어, 내가 여사친? 네 예, 여사친 어, 여기 있고 어. 전공이 뭐예요? 아 어, 패싱 디자인이요오 어, 어디 어디 어디 학교 맞아. 아 이대 이대 나왔어 약간 이런 느낌 아닐까? 예, 되게 여기. 은근슬쩍이잖아 음. 진짜 형막 약간 공감을 하는 것 같으면서 약간 내리는 아 이런 것도 있겠다 어, 언니 어, 진짜 얼굴도 너무 작고 상처도 너무 말랐는데 아, 은근히 하체가, 하체가 오 있잖아. 그치 그치 그치 나는 하체가 말라서 진짜 스트레스인데 야 이거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아 어머니 근데 진짜 뭐탱닝했어요아 뭐, 진짜 너무 멋있다 저 진짜 요즘에 그런 사람 유행이잖아 너무 건강해있잖아요 저는 너무 하해가지고 아, 한여름에도 너무 하해가지고 좀 스트레스해요 매일. 맞아 맞아 이런이런거 근데 눈앞에서 이런 걸본 적이 있나? 그거는 사실 남자는 모르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남자는 뭐, 그냥 뭐, 앞에서 막 <웃음> 그렇게 대화하고 있잖아. 둘이 친하네. <웃음> 막 이런 거야. 아, 워낙 그치? 앞에서 웃으면서 둘이 얘기를 하니까 앞에서는 진짜 모르겠어요. 이 웃음이 진짜 그 서로 경쟁하는 웃음인지 아니면 진짜 둘이 친해지는 웃음인지. 둘이 많이 친해졌네? <웃음> 내 친구랑 여자친구가 친해져서 다행이야. 이렇게 한다 이거? 칭찬하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아, 자 다음 거. 개이치 않고 뭐뭐 뭐. 뭐, 뭐. 어... 여자친구가 있는 걸 개의치 않고 스킨십 할때 여사친이 나의 기분을 개의치 않고 할말할때내 의견을 개의치 않고 내 남자친구한테 오빠하고? 개의치 <웃음> 않고 잘때 어디서? 아, 여자친구가 있는 걸 개의치 않고 내 남자친구를 보면서 머리에 이렇게 꼴을 때 어. 어... 여우짓 할 때? 아 여자친구가 있는 걸 개의치 않고 끼를 부린다? 뭐 이런 거야? 어. 아좀 만지지 마! 만지지 좀 봐! 내, 내, 내 허벅지 만져! 뭐가? 막 이런 거! 뭐? 뭔데? 뭐 묻었어! 야너왜 그래! 아 진짜 이거. 아니야! 여자친구 보고 있고! 아나 민망하게 큰일 또 여기 앞에서 해! <웃음> 여자친구가 너네 뭐 해? 아니 자꾸 발을 툭툭 건들잖아아 연기지? 응? 연기지? 응. 아 근데 남친구 자 입장에서 진짜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 뭐 안절부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어. 근데 사실 아닐걸요? 저 같은 애들은 옆에서 막 이렇게 끼를 부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오늘따라 기분이 좋아 보이네 <웃음> 그 정도 이거는 남자친구가 이런 거에 있어서 되게 예민해야 돼요 아 그건 맞아요 근데 요거는 사실 여자친구들이 안심을 하셔도 되는 게 여사친이 그렇게 끼를 부려도 이게 끼 부리는 건지 몰라요 사실 그러니까 여친이 하면 은 설레는 행동인데 여사친에서 이 별로 신경 안 쓰는 행동인 거예요 그냥 별로 뭐 나중에 가서 기억이 별로 남지도 않고 그러니까 나중에 요거 얘기하잖아요 뭐예요? 그 우리 셋이 아까 있을 때 그냥 그랬다니까는 뭐아 그래 아 그랬다고 이렇게 이렇게 돼요 진짜 별로 진짜 신경 안 써도 되니까 그냥 끼를 부린다 그냥 조용히 이제 승자의 기분을 만끽하시면 어, 되겠죠 요거는 진짜 자 다음 거 마지막입니다. 카톡으로 우리 오늘 둘이서 술 먹자고 라 보낸다 카톡으로 밤에 뭐하냐고 보낸다 카톡으로 자자고 보낸다 <웃음> 보고 싶다고 보낸다 정문에 편지를 보낸다 카톡으로 자신의 셀카를 보낸다 아이 너무 차이죠 카톡으로 자신의 먹은 사진을 보낸다 아왜 보내요? <웃음> 사랑해 이런 거 보낸다? 핫톡으로 하트 이모티콘을 보낸다. 정답. 아 미친! 아 진짜? 아 이런 사람이 있나? 아니 근데 저는 어. 이제 보통 아 당신이구나. <웃음> 바로 아 저는 시전! 아 저는 시전! 해명, 해명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카톡 말투가좀 띠꺼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띠꺼움을 채워줄 수단으로 일부러 하트가 그려진 이모티콘들을 많이 샀어요. 네 이런 것도 네 하는 네에 하트 이렇게 있고 네 하는 데 물결로만 돼 있는 이모티콘 많잖아요. 그러니까 표정만 되게 깜찍한 걸 사면 되잖아요. 아 그런 건 근데 제가 안 샀어요. 뭔가 그러니까왜안 샀어요? 그러니까 막 톡깽이 이런 것도 그냥 막 음! 음! 하는 내 옆에 이렇게 하트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웃음>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 하트인데요? 그러니까 하트가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이모티콘 자체가 귀엽잖아요. 제 말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싹다 바꾸세요. 음. 이모티콘 얼마 안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제가 애교가 많은 편이어서 여사친한테 하트 그냥 보낼 때가 있거든요? 그냥 하나만 딸랑 보내는 게 아니라 네. 내가 나 귀여워 보이려고 이제 보내 네. 너를 사랑한다는 의미로 네. 보내는 게 아니라 근데 이게 또막 여자가 또 보내는 거니까 아거리지 그냥 아. 연락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뭐 진짜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되는 일이 있어 그러면 이응 하나로 답해 그냥 아, 이응, 이응 이응 이응. 그러니까 요것도요거랑 똑같다고 봐요 저는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여자친이 이렇게 하트를 보낸다 그럼 징그러워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요것도 저는 사실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 그냥 끼다 네. 자 그렇게 해서 다 알아봤습니다 네, 기가 빨렸어요, 방금. 여사친과 여자친구의 관계는 지금처럼 기가 빠지게 하는 그런 할수 없는 보이지 않는 기 어, 싸움이 맞아. 있는 것 같아서 지금 기가 빨리는 것 맞아, 같아요. 맞아. 그리고 똑같이 이런 짓을 하는 여사친이면 90%로 여사친이 아니고 호감을 기반으로 음. 한 친구 사이의 가능성이 아 높은 것 같아요. 오, 이거 좋은 그거였어요. 좋은 지적이었어요. 어, 어. 이제 이런 거 앞으로 조심하실 수 있나요? 아,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너무 빡 들었고 거슬리는 것보다 오히려 더 괜찮은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신경쓰지 마시라 이렇게 저는 얘기 드리고 싶어요 여자친구 분들한테 그리고 내 미래의 여자친구한테 오늘 내 남자의 여사친이 거슬리는 순간을 알아봤습니다 네 여러분들 내 여자의 남사친이 거슬리는 순간도 곧 나올 거거든요 기대해주세요 뒤졌다 <웃음> <웃음> 어. 자 이렇게 해서 내 남자의 여사친이 거슬리는 순간 알아보기 <웃음> 대성공 다음에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꿈과 목적이 있는 크리에이터 유순호 옆에 비드입니다 네. 오늘 아... 초특급 미녀 게스트로 저와 함께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마태 건강 이슈로 저는 먼저 이미 완쾌했고요. 마태는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제가 대신 이 자리에 네. 들어왔답니다. 네. 안녕. 야, 친구를. 모르겠어요. <웃음> 이거 최초 아닌가요? 아 여러분 이거 진짜 이거 사기 아니고 이거 뭐 저희 짜맞추는 것도 아니고 진짜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습니다. 진짜 모르겠습니다. 요사친 있어야지 뭐 거슬리는 행동을 해. 보고 이모티콘을 보낼 때그하뭐 <웃음> 하트 무슨 뜻이죠? 뭐 사랑한다고? 어 카메라 뒤에서 지금 남편한테 사랑한다고 지금 시, 시간을 보내는 거? 무슨 <웃음> 개소리. 눈 마주쳐도 남자 친구한테만 인사한다. 어, 나 이거 어디서 봤는데? 그니까 방금 내가 여기 했잖아. 음. 어 오빠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어 언니도 있었네. 요거잖아. 아니 아니 요 글을 어디서 봤는데? 이 글을 어디서 봐요? 어디서 눈 봐. 마주쳐도 인상 인사하는... 이걸로 어디서 봤는데? 꿈에서 만나고 어디서 봤지 이거? 꿈에서 봤겠죠. 넘어갈까요? 음. <웃음> <웃음> 여자 친구랑 나랑 잘 만나고 있다는 거를. 적극 적극적으로 어. 보여주기 위해서 어. 장난을 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여자친구한테 상처가 될수 있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아 조심해야겠다 아, 아, 아. 그게 한 거야. 사고 그래? 편지 한번 하시죠. 음... 네, 저기 저기 달까요? <웃음> 자, 너 누구야? <웃음> 그렇지 누구한테 쓰는지 모르지. <쏜지> 너누군데 <웃음> 나한테 이렇게 상처를 받았어. <웃음> 아무튼 <그치>. 그때 미안했어. <웃음> 이제 안 그럴게. 뭐. 다시 만날 일도 없겠지만, 잘 지내. 그때 미안했어. 응. 다음으로 갈까요? 응. <웃음> 자, <웃음> 앞으로 새롭게 만날 여자친구야. 다음으로 야, 가자고요. 어. 아, 아, 아, 예, 너랑 사귈 때는 그런 일을 절대 안 할게. <웃음> <웃음> 다음! <웃음>